어.. 이제 삼칼파 도거건데 어, 이제 약간 복합적으로도 나중에 깨시는게 좋아요 왜냐면 이제 막 특히 3칼파는 인수라 스 스텝 때문에 약간 좀 그것마다 이제 다닐 수 있는 길이 막 다르고 하잖아요 각.. 그 방마다 약간 그것도 있고 어? 너무 약간 좀 어? 아, 이거 맞네. 이제 하면은 여기 킹키 근데 이제 방법이 보통은 제일 좋은 게, 이제 만약 관통이 있다면은 아, 근데 관통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맞나? 아,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일단 보통 만약에 관통이 있으신 분들은 음, 그냥, 이 하고, 킹키는 여섯 번 안에 잡으면 되거든요. 그냥 이 정도 하고, 얘네는 스짜 이제 크기가 터지게, 터졌네요? 오오오, 한번 남았네. 됐다, 됐다, 안 맞는데? 뭐 이제 이렇게 깨는 방법이 있고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 그런 게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관통 없으면은 뭐 어떻게 잡으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막 뭐라 하실 수도 있으니까는 하, 한 번은 그렇게 해도 깨웠던 것 같은데 이제는 다 돌릴게요 그래갖고 이제 음...보자 그러면 일단 수루트도 되고 마법은 데미지가 그래도 잘 들어가거든요 그 킹키가? 그러니까는 이제 고양이 있는데 그니까 러각 속성 고양이 있는데 이제 상급 스킬? 그러니까뭐 보통 진공인, 절대용도, 회오리 프로미너선수 이렇게 있는 애들 일단 그러니까 그렇게 쓸까 하는데 뭐지? 총이 음, 보통 이렇게 있어요 얘는 쇼크웨이브 이걸 달아줬고 소음은 어, 색으 어, 어, 어, 빈결고양은 내가 있잖아 이렇게 한번 가볼게 아이거도좀오바가되 우화가... 되겠지 일단 뭐 갈게 가고 여섯 분 안에 그 다음 턴에 혹시 넘어간다 하더라도 한번더 쳐도 되긴 하거든요 우렁창이 지금 아까웠거든. 울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마법으로 어, 처리할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도 되고. 꼭 거의 수루트 키워두시면은 좀 편해요. 네. 하고 이제 방금처럼 원래 있던 기록보다 낮게 나오면 애초에 이제 뭐 변하지는 않데 어차피 뭐. 깨둔거는 상관할 필요 없고 쓰이키 스위키. 쓰이키는 그 저거 갱도에서 이제 빙결 써던 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 화염 쓰는 애들 있어야 되니까 아또 이게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 방법이 두개 있어요 그냥 기압 쓰고 이제 앞에서 턴벌어주는 걸 약간 좀 받아 먹을 거냐 아니면은 어... 못 믿겠으면 이제 좀 차후로 지켜보고 그냥 이제 한번쓴다거까 이제 일단 그러니까 이게 아이콘 일단은 아예 하나 없어지니까 는그건 약간 선택문제긴 한데 아... 어, 이거... 턴팔 터지게 이러면 안돼이요 쓰면 되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세번 안에 죽이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 인수라가 화염마법이 있다 한다면은 저거 해도 좋고 이제 그냥 올 화염으로 계속 웨이크 포인트 띄우면서 잡아줬고 그 다음에 이제, 얘 후우키, 충격 선이 정격이 약하니까, 이거도 바꿀게요. 어, 정격 쓴 애들이, 자, 보자. 지구청, 시바, 그 다음에, 어. 이렇게밖에 없나? 하나 더 있잖아. 아, 아 아트로 썼어. 어, 그다음 그러니까 그, 인수라가 사실, 스킬을 네 가지 속성을 다 들고 있을 수없 음, 이렇게 가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가자. 마라는, 마라도 아마 세번 안에 잡아야 될네같 어, 됐어? 됐어. 뭐, 크리가 터지는 걸 노려도 되긴 한데, 문제가 이제 한번 안에 잡아야 되잖아요. 그, 어, 크리 안 터지면 안 되는데. 아, 이 망했네. 자, 그러니까 이제, 저거 뭐라 해되죠 아, 얘는, 그 버프 쓸 생각하면 안 돼요. 2300인데 체력 한 번에 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빼고. 아, 잘못 생각한다. 기압도 쓰면 안 되고, 세보니까 이제 그, 저거, 세 장의 때처럼, 크리, 계속 이제 터질 깎고 하고, 체력 깎아. 저2300 그렇게 는은건 아니었잖아요. 어, 그러한데 왜 이거, 저거, 아이콘 써도 세 개만 쓴 거니까, 세이만거 요번에 아, 근데 이런 이거, 이게 크게 터져야 되네. 아, 이렇게 하면 네 번이네. 이렇게 하면 네 번이네. 아, 크기가 너무 적게 터졌다, 이번에. 다시 한번더 도전을. 몇스이 있구나. 그리가아뭐네번 안에 죽이는 거 같더라고요. 아, 네크리반안지 저도 어, 아까운데, 아, 이건 진짜, 이건 될것 같아. 딱, 한 번만, 맨 처음 정도 크리티컬 터져도, 아이콘이 아껴지니까. 이렇게 해도 지금 이제 한 번, 한개큰 거잖아요. 되는 거 이러면 한 번. 이제 이렇게 하고, 어, 이, 이렇게 하면 되고. 이제, 얘가 사악프로스트인가? 사악프로스트도 킹키처럼 이제 두 가지 방법이에요. 마법으로 죽일 거냐? 아니면은 이제 그, 어 마법으로 죽이냐? 아니면은 이제 관통단 애들로 잡는 거냐인데, 관통으로 잡는 거 이제 뭐 똑같은 메커니즘이니까는 냅두고, 어, 봐볼게요. 아 근데 또 애매한게 프로스트가 저게 이제 약점이 없어서 그래도 일단은 화염도 안되고 화염도 안되거든요 문제가 어. 그니까 러 이제 빙결이랑 화염이 안먹히니까는 프로스트가 그래서 그럼 정격 아니면 충격인데 아 이게 제일 애매하네 땀도 못 쓰고 적어야 되니까 고양 달리면서 이건 아 이게 잔다인 날라갔잖아 아왜 그게 날라가지고 세네 이게 이렇게 클리어가 안될것 같은데 이거 활문은사악코스도 체력이 많아갖고 약간 킹키보다는 좀더 많이 때려도 되긴 하는데 아하 일단 뭐 가볼게요 좀 애매한데 근데 지, 제일 좋은 건 이제 관통단 악마로 죽이는건데 어? 어? 아아 큰일날 뻔다 어 근데 생작고양이나 이런거 있으면 좋고 근데 저거 되면 어떻게 왕도서 못쓰네 어? 아.. 망했는데? 뭐 이거는 물건가? 이런 거 거의 다 망했잖아. 어, 혹시 크리티컬 터질 수 있을까요? 딜은 안 바란데, 혹시 크리티컬 터 맡길까봐 렇게요일단 제일 좋은 거는 소크이브 이렇게 하면은, 일단다8 여덟 번 됐나? 이제 여덟분 안에만 깨면 되거든요 이제 뭐.. 방금처럼 깨도 되고 그니까 이제 근데 마법계열은 좀 애매해요 왜냐면은 그.. 저거잖아요 이제 뭐.. 크리티컬이 터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만약 관통이 있는 상태면은 이제 아까 킹키 잡았던 것처럼 잠깐만.. 좀 할까? 그럼... 뭐 만약 이제 관통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냥 그냥 그냥 딜가면 돼요 봐봤고 시작부터 그냥 이제 딜 어차피 크리 뭐좀 안타깝지만 진공인이랑 딜 비슷하잖아요 그냥 크리 안 터지 그냥 그냥 어차피 크리 터지면 이제도 좋은거죠 근데 이제 시작부터 그냥 이제 계속 딜 너무, 뭐 약간, 테나 수루트 같은, 우렁차 외친 아니면, 이제, 도발로. 저거, 이제, 방어력 꺾는 용도 이제 해 어, 이렇게 하면, 이제 좀. 꼭, 뭐 꼭, 그리고, 막, 이제, 오칼파 해갖고, 관통 못 얻었다 해더라도, 뭐 그런 방법 있죠. 그 뭐라 해지 관통, 코끼리 사고, 이제 다음 회차 때 이제 요비 노린다던가. 근데 그럼 된데 그렇게 하기 아껴보니까 이제 그리키오키인데 아, 이번엔 진짜 제대로 할게. 아, 이거 황천대 가야 된다는 거깜빡해 갖고, 옹키오키는 이제 10번 안에 깨면 되거든요. 일단 갈게. 이건 진짜 잡날다엥렇게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이제 짐투한테 어휴 이거가 얘가 좀더진한데 오케.. 이거 이잘어서 먼저 좀, 좀 해주고 벌써 대사 1개를 봐서 다음 턴에 어? 이거도 안썼다고? 요 어, 미쳤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해서, 여섯 번인가? 그렇게 된것같아 여섯 번 맞지 않나? 아, 아까 그거에 너무, 황천 아닐 때 싸웠고, 시간 낭비가고 이렇게 하면은, 음,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된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됐고, 이제, 어, 사칼파 인가? 이렇게 해서 이제 사칼파에서 또 이제 그거 하는 걸로 어, 할게요